안녕하세요. 뭐든지 원샷해보이는 남자, 원샷맨입니다. 찹! 오늘은 칠성사이다와 포카리스웨트 미운 워터를 마셔볼 건데요. 그러면 원샷 때 보겠습니다. 찹! 칠성사이다와 이온 워터의 조합은 기대 이하의 조합이었어요. 오늘 맛의 점수는 5점 만점 중에 1점이었어요. 이온 음료와 탄산이 섞이니까 정말 맛이 없었어요. 서로 섞이지도 않는 그런 맛이었는데요. 원하시는 음료수 원샷이나 미술의 리을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머든지 원샷하는 남자 원샷맨이었습니다.